한국형 반사체 의료의 성공을 발표합니다. 국민 여러분,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.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루었습니다. 현재 상태로는 발사 준비 신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. 어 저희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특별히 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. 기상상활 등을 고려하여 예비 발사일 이내인 6월 21일 화요일 2차 발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 3, 2, 엔진 점화 1위 15시 59분 59.9초의 이료가 누리오는 16시 14분 3 5초에 성능검정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 안착시켰습니다. 그 엔진 같은 경우는 연소기연소 연속 불안정 해결하느라고 거의 한 1년 넘게 저희가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던 때고, 추진제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 공정이 확립이 안 돼서 발사체 그림이 안 보인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75톤 엔진 첫 연소 시험 1.5초를 했었는데, 그때가 참 기억이 많이 나고요. 가장 그 두려우면서도 가장 정말 안도를 했던 때는 이제 저희가 일단 QM 모델을 이용해서 연소시험을 진행을 했을 때 작년 초였죠. 유리호 이제 첫 발걸음을 뗐다고 생각을 하는데, 어 이게 뭐 결코 끝이 아니고, 어,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가 어 우주로 가서 뭘 할지, 그리고 또또 또 다른 어떤 뭐 구속 발사체라든지 이런 어떤 거를 개발할지 하는 것들이 다 열려있는 상태고,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리고 어린이들 특히 꿈나무들이 어, 과학 기술에 많이 관심들 가지고 그렇게 좀 어,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집 가정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